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다. 7, 8천만원. 한달 사이에 8,9천만원씩 상승했습니다. 스킬TV 영상 보다가 이거 거짓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디 들썩들썩 거리지 마시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현재 대구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월 대비 1위가 목련 아파트 15평이 지금 현재 9천만원 상승을 했고, 동원 비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30평이 8천만원 상승, 수성알파시티 동아워시가 4억 8천에서 5억 6천으로 8천, 강변 동서마을이 42평에 지금 7,7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거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면 이거 잘못 팔았는 거 아니야, 괜히 팔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벌써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상승하니까 천만다행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틀린 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맡아안맡다를 굳이 뭐...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한 한번 보게 되면 은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 가격에서 다시 상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최고가 대비 50%다 40%다 하락했던 내용들은 나홀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40%다 45%다 하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1위를 기록했는 목련아파트 세대수는 7 7 0세대의 5천건물. 상당히 오래됐죠. 86년도에 건축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예전 거래 금액은 1억 4천에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3억까지 거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래가 많이 없다가 현재 최하로 떨어졌는 금액은 1억 7천 5백 그리고 2억 6천 5 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를 얘기했다고 15평에 이렇게 나오죠 1억 7천 5 0에 지금 2억 6천 5 0 9천만 원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는 3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전세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세 거래량이 있었다 대부분 물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뭐 갭투자로 투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갭 투자로 투자를 했지 15평, 17평, 3억 넘게 주가면서 여기 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17평 마찬가지 일부 전세 거래가 있었고 매매를 보게 되면 15평보다는 거래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수가 더 넓은 아파트에 거래량이 많고 전세 갭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15평에 갭 투자가 많고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 재건축이겠죠. 그리고 현재 매매로 33건, 전세 21건, 월세 18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로 해서 구입을 했는 사람들이 다시 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뭐 1억 5천 2억 정도라면 장기간 보고 던져놓을 필요도 있는데 대구에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이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대구에 미분양이 이렇게 나왔고 머리 털라고 대구에 재개발이 이정도 많이 됐다면 향후 재개발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2 0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보는 아파트는 실제 뭐 우리가 소위 뭐 쉽게 얘기하는 숲세권 입니다. 산속에 있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제 남쪽으로 보는 산 그리고 터널이 뚫으면서 집가는 상승했고 그리고 일부 수성구 학군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2위 동대구 2차 비스타동은 30평 3억 7,950에서 4억 5,990만원 8,04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거래는 금액들은 4억 5천에서 시작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거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하 37,950에 거래가 되었고 다시 거래가 일부 상승하면서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가 94건, 전세가 114건, 월세가 130건, 기본적으로 전세, 월세 일단 매물이 많아요. 장기간 기다려보겠다. 1년, 2년 정도는 기다려보겠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94명이 그냥 팔고 치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평 거래량 마찬가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3평 거래량 마찬가지 거의 없고요. 20평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가격이 일부 상승했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를 잘 샀다고 해서 뭐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잘못 샀다고 해서 제가 거꾸로 배상을 해주거나 책임을 지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3위가 알파시티 동아워시 26평 48000에서 56000으로 8천만원 상승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시티 동아오시 마찬가지 아파트 공원시설도 잘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공간 확보도 잘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26평을 보게 되면 최하 거래 금액은 3억 200에서 시작해서 3억 중후반 4억까지 일부 거래가 있었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0년도 최고가 8억 2천까지 올라갑니다. 26평 아파트가 8억 2천 상당하네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면서 현재 4억 6,500에 거래가 되었고 2 0평 마찬가지 거래였고 35평 A타입 예전 거래금액 4억 초반에서 시작해서 일부 거래가 계속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11억 3 5 0 0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5억 9천 거의 5억 후반에서 6억 대 거래가 되고 35평 마찬가지 예전 최저 거래 금액은 4억 7천 그리고 8억 9천까지 올라가고 9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시점에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6억 1000만원, 38평 거래 없고 39평 거래가 없습니다. 35평 a b 타입 그리고 26평 많은 거래가 있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제 그렇다면 전세거래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보시다시피 많은 전세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갭투자자들이 가 많이 투자를 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현재 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 42개의 매물이 나와 있고 전세와 월세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세월세보다는 매매가 더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예전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되었는 매매가격은 4억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전세 마찬가지 3억대에서 4억 초중반 평균적으로 5억대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대부분 갭투자 아주 적은 돈으로 구입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죠. 이 정도로 아파트 투자를 해서 두배 세배 껑충껑충 뛰어서 아파트를 매매하면 그 마진이 얼마입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로 몰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저도 이런 영상을 보고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은저 뭐 역시도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받는 분들은 얼마나 욕심이 나고 아직도 그런 욕심이 머릿속에서 집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3억짜리가 8억짜리로 상승을 했다면 예전에 내가 지금 샀던 아파트가 8억이었다. 지금은 3억이지만 다시 8억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상승했는 가격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거품으로 인해서 상승했는 가격이라면 다시 한번 거품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오를 일은 없을 것이다. 거품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물 먹었다는 얘기가 있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 거품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노름도 고만하고 거품도 고만 먹고 현실적인 투자를 하거나 확실한 정보 없이 투자를 하다가는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지인들,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결국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그 뒷일은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이 똑같이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차트를 봤으면 그냥 가격이 오르구나 그냥 가격이 하락했구나 이런 걸 보지만 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똑같이 확인을 해 본다면 이게 현재 거품인지 실거래 가격인지 진짜 상승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추측은 가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굴을 빼고 보면 효성 플랫트 마찬가지 보게 되면 세대수 179세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2018년도 건축이 되었고 건설사는 효성. 그리고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5평이 지금 예전 거래된 금액이 5억 8천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억 8천에 시작했던 아파트가 최고가가 얼마냐? 10억! 야 25평 아파트가 10억입니다. 그것도 나홀로 아파트예요. 대 단지도 아니고 400세대, 500세대도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가 10억까지 상승을 했는데 실제 요렇게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들 금액들 대부분 작업했을 수 있다고도 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눈티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5억 7천까지 하락을 했는데 실제 예전 거래 금액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가 없어요. 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많이 떴다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욕심도 많이 버렸고, 현실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4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아닌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세를 볼까요? 전세도 앱은 많이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 갭투자로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 자, 그리고 29평 보겠습니다. 29평. 예전 3억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고가는 7억을 찍었지만 평균적인 거래가 4억 8천, 4억 9천 그리고 그 이후로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고 그 이후에도 거래가 없습니다. 아 이건 전세네. 자 매매 마찬가지 매매는 전세 거래량보다 더 없어요. 그냥 예전 거래금액 6억 3천에 최고가 뭐 11억 5천 야 대단합니다. 11억 5천 자, 거래량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거래들 완전히 작업이지 않을까. 여기에 등달아 투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골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32평 보겠습니다. 예전 거래되는 금액이 7억대. 계속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거는 8억대. 그리고 최고가 13억 9천. 그리고 13억 5천에 누가 또 샀습니다. 그리고 11억. 그 이후에 누가 11억 4천에 또 샀어요. 그리고 거래는 없습니다. 현재 9억5천현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의심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뉴스나 매스컴의 유튜브에서 실거래가 작업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그런 작업을 했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사건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번 모방의 범죄로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실거래가 조작은 할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정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친분을 가져라. 그리고 현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 투기를 하고 돈을 벌었고 오리지널 투기꾼들은 지금 다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미분양 할인이나 금매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통화를 하는 분의 대부분은 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제 영상 하나가 제 얘기 하나가 동화줄인것 마냥 무조건 전화하고 무조건 문자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줬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유대 관계로 해서 서로 서로 친분을 쌓는 게 아닐까요? 무조건 문자만 보내고 무조건 전화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뿐이고 그 상승률은 최고 상승률의 최하 거래가 되었는가하고 똑같이 최하로 거래되는 금액에서 상승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사세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 얘기가 조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금매물이나 미분양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미분양인 할인에 대해서는 회원방에 얘기를 했고 일부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분양가격의 42-3% 정도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원방을 참고하시고 무조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나는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내용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전달 대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상황 근데 실제 이런 상승 내용들도 실거래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보이는 것도 믿지 마라. 무조건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